안녕하세요. 저는 또 글램에서 컨텐츠 만드는 또 피디고요.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. 저희가 컨텐츠를 내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, 이들은 진짜 잘 됐냐? 정말로 만나냐?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. 저희도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실제로 통화를 해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바뀌신가봐요. 근데 네, 저 지금 잘 나와요? 지금 위에 정수리 날라가는 거같은데 정수리에 지금 거의 뭐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가 연락드렸어요. 네. 소개팅 컨텐츠를 찍으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? 사귈까?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항상 있어요, 댓글로. 주변 지인한테도 들었고 네. 유튜브 댓글 같은 거 확인하면 다 이제 둘 후기 궁금하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있는 거 봤어요. 그 이후에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었었나요? 커피 한잔 하든 술한잔 하든 합시다 하고서 칵테일바 출근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칵테일프 가게 되면 연락 드릴게요 하고 근데 안 오셨어요 <웃음>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몇번 DM을 나눴었는데 술 한잔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바쁘시고 저도 막 바빠가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은 인스타 서로 맞팔이고 그냥 서로 인스타로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보고 있어요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사이 아임신 인신. 그쵸 임신이 되었어요 네뭐잠시하네 뭐, 네, 어디 나갔어요? 아 이제 다른데도 한번 출연하셨다고. 아 그것 약간 국민 소개팅 남되는 기분이었어요. 응. 네. 어 이분한테도 한 번. 네 여보세요? 그 이후의 네. 상황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. 일단은 뭐 카페를 갈까 밥을 먹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상인 누나가 저녁 먹고 싶다. 불쌈 먹으면서 소주 한잔 때리고 한잔 때리고 소개팅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네또 다른 면적으로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.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네 그다음에 2차로 마루난주에 이제 맥주 때리고 <웃음> 어, 잘 끝나고 이제 끝나고? 그 뒤로는 이제 가끔 연락을 묻는 정도 연인 사이보다는 음. 친구죠 친구 서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가끔씩 안부 정도 물어보니까 음, 이제 콘텐츠 나간 다음에 네 다른 소개팅 콘텐츠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나요? 어네한번 있었어요 어. 아는다 했죠 어.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네네네 어, 앞으로 또한번또별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쵸, 그쵸. 네 감사합니다 어, 상대적으로 조회수도 잘 나오고 되게 좋은 댓글이 많았던 분들 그런 위주로 좀 공략을 할 건데 아 네, 안녕하세요 아 네네 잘지내셨죠네그 촬영 후에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를 조금 아,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궁금증도 풀리고 잠깐만요 이 통화는 안 나가는 거죠? 먼저 또 일단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<웃음> 그날 촬영이 끝나고 제가 원래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아.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서로 교환하고 네. 저는 주고받았고 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. 아왜인천까지만 <웃음> 이제 이후에 더 이상 액션이 없던 것 같으세요? 본인 생각에는? 질문에 대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음. 좀더 가까워질 수 없지 않았나라는 음. 생각 좋은 친구로 나눴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남았습니다 시즌2를 하려고 해요 이런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, 출근이나 그 중교룩 그때 했었잖아요 캠퍼스룩 근데 캠퍼스룩은 사실 제가 음,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조작을 했어요 <웃음> <웃음> 내가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막 그런 스타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연인과 여행 갔을 때 잠옷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통화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. 어, 악플, 악플러들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아, 또? 악플이 좀 많았잖아요. 그쵸.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, <웃음> 이유를 모르겠고. 네. 너도 잘해! <웃음> 아우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그리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저도 사랑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이건 되게 고르기가 쉬운 게 기본적으로 잘된 팀이 별로 없어요. 음,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어? 고기이 전화를 받지 않아 B 소리 이후 음성 사 4성... 그렇죠. 이분들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. 받을 것 같아요. 그러면.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 후. <웃음> 4성... 어,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사실 약간 땜빵 시계 약간 컨텐츠지만 어 이런 식으로 종종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포인트를 궁금증을 채워 드릴 테니까 평소에 컨텐츠에도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! 그리고 이건 해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불교라서 불교 네?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네. 급하게 하고 나오더라고 반대로 찬 거예요 네. 외국인분들이 나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. <웃음> 저는 단지 불교다. 네, 불교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